와, 진짜 크긴 진짜 크다. 그쵸? 같은 아, 거로 대한민국 짝 키면 한 대밖에 없어요. 네. <웃음> 정말요? 예. 예, 없어요. 예, 어디? 네? 우와, 우와. 너무 <웃음> 좋았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요? 아, 원래는. 네. 요걸 요걸 하시던가 뭐칠인승은 원래 네. 어, 하시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있고 칠인승 짜리도 한한 대가 좀 그래요 그래서 네. 저기 일단 가보세요 제가 한차 네. 산차 대차로다가 생해는게 있는 있는데 네아보시면저 안에 보시면 큰 차가 되어있는데 네 혹시 운전면허면 어디까지 있을저이정보통이야 <웃음> 이제 크다저 이정보통이 안 돼요? 저안 돼요 <웃음> 진짜 크네요? 네. 와. 운전하기 힘들면 제가 좀 대신 운전을 네. 해드릴 수가 있는데, 어떠신가 하면서. 숙소를 안 잡아서. 아니, 그니까. 제가 운전을 네. 해드리고, 숙소 네. 할 때는 제가 전, 전또 네. 따로 또 와야죠. 아, 정말요? 근데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운전만. 네. 참고로 대한민국 쫙 차는 한 대밖에 없어요. 정말요? 예 없어요. 예, 어디 가도 이거 크기 힘들어요. 해외 나가도 이거 큰 차는 네. 기 힘들어요. 조금 네. 차소은 많이 있는데, 네. 이큰 차는 없습니다. 그니까요. 러 네. 와, 너무 좋다. 네, 들어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와. 고개시을보으시고 들어오세요. 네, 우와. 우와. 여건 좋은데요? 우와, 저기 방에 또 있어요. 예, 거, 거기가 이제 네. 메인, 메인 이제 저거고 오. 여기가 이거. 가 쉽게 말서 이제 네. 그냥 여기, 여기 거실, 식탁 식당, 그니까요. 식당, 식당 <웃음> 주방. 그러니까요. 주방 여기는 이제 와...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와.. 응. 뜻밖에 그래도 또 이런 것도 찍을 수 있는 네 글쎄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네. 뭐 좋게 생각하면 이제 네. 좋은 경험이 되고. 그렇죠. 뭐안 아, 좋게 생각하면 제가 틀려고 <웃음> 하는 게 아니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좋게 생각하시면 어제또 저도 운전을 네. 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네. 지금 얼떤 마스크를 쓰셨는데도 굉장히 미인이시고 그냥 어디 유명한 영화 배우 같아요. <웃음> 아니에요. 저 친구는 숨기시고 댕기시나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 제주도 여기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엄청 찾았어요. 예, 네, 왜냐하면 꽉 맥힌 밀폐형 아 차에서 쉬다 보면. 일산화 이산화탄소 중독사고도 많이 나고 그다음가스불 잘못해가지고 아이들이 음탈 경우는 잘못해가지고 폭발사고나 그것도 네. 가스사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캠핑카들 일반 또 더군다나 이게 자차 보험이 안 됩니다 캠핑카는 어,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예, 일반 승용차들은 기본적인 메뉴얼 금액이 있어요 사고나면 어느 부위에는 예를 반반은 얼마 뭐뭐뭐펜다 압박범 어. 뭐 이런 식으로 얼마 얼마 문자가 얼마 이게 기본적 메뉴 얼 금액이 있잖아요. 이런 그런 게 없어요. 아그예 특수, 특수 개조를 해, 해, 했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하 부르는 게 값이야 쉽게 아. 말하저는다 돼요. 종합보험은 다 되는데 그 자체가 된다는 네. 것 뿐이에요. 나중에도 뭐 사고 그것도 있지만은 네. 자 요즘에 그 렌트카들은 벨벳 사람들이 다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차를 사고 내고 도망가는 음 사람도 있고 네. 크게, 너무 크게 아 사고 나다 보니까 자기에 감당을 안 되니까 네네네. 그냥 차를 버리고 도망가. 그데근데 아 이거를 허위로 종업하는 사람도 있어. 요허위로 아 네네. 그래서 이제 큰데들은 당연히 이제 운전면허증 대비해 보고 음 이제 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차를 차를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심지어 아 네, 그냥. 예, 네, 훔쳐가. 그러면 근데, 진짜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렌트카들은 GPS가 다 달려 있어. 아 GPS. 그래서 이제 어디. 보세요 네. 면책금이 발생합니다 면책금이라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다 면책을 받는 이죠대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 차액입니다 대인에 대해서 5 0만원이고요 네. 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대물은 차에 대해서 5 0만 원입니다 총5 아, 0만원예 50만 예, 그렇죠 아. 자차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다수립를 네. 아. 해주시고 수립을 주시고 네. 하셔야 돼요 차예그렇 네. 다예예 그렇습니다 예예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 좀 맡겨 주실래요차 상태하고 기름 양하고 제가 찍어드릴 거예요. 네. 그래야 나중에도 네. 들어올찌개 네. 예, 그래야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네. <놀람>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더운다나 휘발리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저 좋아요 힘이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침, 침, 침대가 침시 침 됩니다. 이렇게 <놀람> 대박 소세되고 다시 시타, 우와 밀면서 이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우와 우와 되고, 이것도 원래는 침대가 돼요. 침대 이게요? 네, 예, 되는데 굳이 뭐 어, 네, 게 많지 않으시면 그냥 침대 쓰시면 되고 오 이것도 침대가 되는 예, 침대가. 돼. 2인용 침대 저것도 2인용 침대 이제 음. 물 쓰는 거. 네. 자 어, 그다음에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요걸키시면 불이 들어오죠? 네. 요게 냉온 펌프 물, 물, 물 쓰려면 요걸 켜야 돼요. 네. 물 쓰려면 그래서 요걸요걸 아. 켜시고 그다음에 더, 더 중요한 거 저기 네. 전기장판이 저기 있는데 네. 네, 네, 네. 집에서 쓰면 10, 220짜리가 아니고 12V이기 때문에, 네. 집에서 추출한 것는 아주 적었지는 않아요. 아, 네네. 그래도 뜨뜻하니까, 음. 그거, 그거 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보세요. 네.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네. 오른, 오른쪽을잡고 오른쪽 돌리면 제일 센 거, 네. 왼쪽 돌리면 흐려 보이죠? 네. 질, 질 약한 거. 음. 세게 해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음. 시간은 그렇게 맞춰서 쓰시면 되고, 네. 안에 화장실을 한번 들어게요 일을 보시려면 여기 앞으로 땡겨있어요. 그러면 음. 구멍이 열려서 일을 보시면 돼요. 네시겠죠 네. 네. 자 가스. 아, 가스 가스 중요하죠. 예, 가스 잘라봐. 네. 여것도 예, 잘라서 시시면 되고. 와, 진짜 잘나오 거. 오프 오프 오프 오프를 꺼지는 거. 네. 이 틀리죠. 네. 누가 이렇게 놓고 술 먹고, 네네 네, 네. 그러고 이거 하나만 켜다는게 이쪽까지 응. 켜가지고 어. 이걸 다 응. 태워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심 조심. 네, 술이 왼수지만은 어쨌든간에 <웃음> 그렇게 해서. 네. 다 있고 여기도 안에 보시면 이제 후라이와셔다주으셔 다 되고 네시면 되고 예, 예. 안에도 또 너무 또 많이 또 보이면 그러니까 맞아요 다닫으도요 칫고 어. 다잠기네 창문이 예. 제가 옛날에 했었던 데는 뒤에 창문이 안 닫히더라고요 오 창문 다 닫아지네 이런 전기는 네 예, 220은 어? 안 돼요 220다안 돼요? 네다안 예, 돼요 어 그래요? 다안 되고 지금 예, 음.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일단 안 돼요 아 진짜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와이 차를 진짜 근데 어떻게 운전하냐? 와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더 있어 이 사다리가 제가 옛날에 옛날 캠핑카에서 뿌러뜨린 사다리. 와 여러분 옆에 보시면 이제 차박하는 차도 있네요. 이 차박 예쁘게 꺼며놓고 버스 아니고 이컴퓨너예요와 아, 진짜 크긴 진짜 크다. 그쵸? 학차 제가 여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와 진짜 대박이다. 저 뒤에 바다가 보이는데 너무 예뻐요. 와 미쳤는데 이거는 아 누가 또 이런 사진만 찍어줄 사람이 있었으면은 이... 그 스타렉스 7인승 캠핑카를 제가 빌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대여 일이어서 오늘 딱 갔는데 지금 이제 사고 차량으로 돼가지고 지금 제가 운전하기에 조금 위험한 상태여서 근데 지금 이제 캠핑카가 다 나가고 없는 상황이라서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기름값은 제가 내고 그래서 제가 빌린 게 7인승이고 저는 2종 보통으로 되는 차를 빌렸는데 지금 어 10인승에 이제 1종 면허가 있는 분만 이게 운전이 가능한 차라서 사장님이 와주신 거예요 내일 제가 빌린 차가 8시에 나온다고 해요 그때 8시부터 제가 이제 운전하고 하는 방송을 할것 같아요